이거 놓으세요 이거좀 놓으시라구요 이거 놓으세요 대박 오 멋진데? 입에 물고 날라왔어 동주야 방금 뭐 지나갔어? 방금 뭐 지나갔어? 이 무슨 소리야? 멍청이. <웃음> 회식이 도대체 왜 저러니? 이거는 걸까요 죄송해요. 그만해 이제. 힘들어. 그거 조금 했다고 힘들어요. <웃음> 이거 놓세요 <웃음> 이거 좀 놓으시라고요. 이거 놓으세요. 라구요 <웃음> 오구 갑자기 날라왔어 대박 오 멋진데? 입에 물고 날라왔어 좀 멋있다고 하니까 미미. 물어봐 또좀 멋있다고 하니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? 야! 그 갖고 오는 거야, 엄마한테? 자. 물어. 자. 하지 않을 거야. No! God! 야! 너이 새끼. 엄마 고뭐 집어 던졌다고. 너 이거 뭐야? 너 지금 엄마 피나게 생겼어. 야, 너 이거 뭐야? 어? 네가 깨물었잖아 지금. 뭐야, <웃음> 뭐야 너? 미미. <웃음> 응? 어? 저리 들 어? 갔 어? 사실은. 어? 고 저거 갖고 어? 엄마한테. 어? 어? 어? 어? 어? 고 어? 아지같 어? 아 어? 강아지 같 어? 아구 잘했 어? 요 어? 어? 어? 어? 엄마한테 그렇게 애교부리는 거야? 어, 거기, 어머! 기어 <놀람> 공주가 더 먼저 왔죠요 애교부리는 거야? 고맙습니다. 슝! <놀람> no! God! Please! No! <놀람>